안녕하세요. 10월 30일 가상화폐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2주 전부터 분석을 시작했던 이오스까지 한번 다섯 가지의 통화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중요한 레벨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중요한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 박스 구간이 지지선 구간이 아직까지 존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중이 많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번째까지 존중을 하고 있는데요. 존중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만큼 지지선이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반대로 여기서 블리 싱걸핑 이후 추세선을 뚫고 저항선까지 뚫는다면 완전히 돌아서서 위로 다시 한번 속구쳐 올라갈 수 있는 매수의 구간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지선이 견고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플랜입니다. 하지만 지지선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테스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또 뜻하느냐 반대로 이 지지선을 뚫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뚫려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현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서 캔들스틱 패턴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캔들스틱 패턴 그리고 차트의 패턴을 잘 활용을 하시면 거래를 잘 잡으실 수 있는 엔트리 구간이 잘 나오는데요. 보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역회된 숄더 포메이션을 만든 이후 해머 위로 올라가는 캔들스틱 이후 저항선 뚫고 여기서 진입을 한다면 다음 정상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또한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시면서 캔들스틱 패턴, 차트 패턴을 중요시하면서 지지선, 저선 구간에서 어떤 식의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입 구간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레벨을 만들어 놓으면서 저항선, 지지선으로 가격을 가둬둔 후그 가격이 뚫렸을 때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는 현재 지지선 구간을 한번더 리테스트 중에 있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매도 움직임이라면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잡을 것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일단은 블리 싱걸핑 이후 저항선과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지지선을 뚫으려고 계속해서 리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 저항선과 추세선이 만나는 250의 구간이 아주 중요한 레벨일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구간보다는 일단은 지지선이 존중되는 것, 지지선이 리테스되는 이 구간, 보라색 박스 구간을 조심해야 될듯 싶습니다. 여기가 뚫려버린다면 브레이크 리테스 이후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저점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뚫리지 않았고 현재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뚫릴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선이 아주 견고하게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의 구도를 막아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된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아주 밑으로 내려가 아주 저점인 12레벨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때쉽고요 반대로 위로 올라간다면 저항선과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250 리테스트 이후 전 저점이었던 360레벨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저항선을 찾아갈 때쉽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기다려주시고요. 올라갈 때 360, 그 다음에 460, 560 이런 식으로 차차 저항선을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더리움 또한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락세, 하락세, 하락세. 저점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만 지지선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일단은 캔들스틱을잘 보면서 차트 패턴을 잘 보면서 한번 기다려 봐야 될듯 싶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코인 입니다 라이트 코인 또한 지지선에서 걸쳐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48레벨을 뚫는 모양으로 보이지만 현재 지금 꼬리 구간 이전 꼬리 구간까지는 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 구간 핑크색 이 박스 구간을 제대로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은 매도 플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캔델스틱이 브레이크 이후 리테스트 그 다음에 35레벨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매도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반대로 여기서 블리쉬 인걸핑 이후 다른 페어들과 같이 추세선 뚫고요 위로 올라갈 때 63의 저항선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 63레벨의 메이저 저항선 브레이크 이후 리테스트 그 다음 전 저점이었던 73레벨 그 다음 고점이었던 90레벨 그 다음에 다시 전 전점이었던 11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라이트코인의 모습이 될듯 싶습니다. 아직 지지선 구간 제대로 뚫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캔들스틱을 하나 더 기다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매도의 플랜이 될 것인가 매수의 플랜이 될 것인가를 기다려주시면서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또한 지지선 구간에서 묶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지선을 이런 식으로 잡아놨지만 박스 구간으로 지지선을 잡는다면 이만큼이 될때 쉽습니다. 481에서 510 구간까지가 지지선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뚫린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바로 3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매도의 플랜이 되겠고요. 올라가는 것은 저번주와 같이 동일하게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올라가는 어디까지? 처음은 고점이었던 690레벨까지 690이 뚫린다면 다음 고점이었던 879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현 매수 트레이딩 셋업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뚫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묶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블리시 인걸핑이 나온다면 5 3 5레벨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6 690 9 0레벨까지6 9 0에서 879레벨 아니면 반등한다 싶으시면 다시 5 4 0레벨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묶여있는 레벨 다른 페어들과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 또한 계속해서 지지선에서 묶여있는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캔델스틱을 잘 보시면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스가 되겠습니다. 이오스 또한 상승추세선을 뚫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추세선을 뚫으면서 이 지지선 구간까지 같이 뚫려야 전 저점이었던 4.12, 4 5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칠수 있는 매도 플랜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플라, 어, 다른 통화와 같이 제대로 뚫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셔야 될건 캔들스틱 패턴, 캔들이 제대로 된 브레이크 그리고 리테스트를 보여주셨을 때 매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지지선을 존중을 한다면 블리쉬 인걸핑 이후 전 고점, 6.11, 6.11 이후 6.7, 6.7 이후 8까지 올라가는 이오스의 모습을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는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전 저점까지. 매수는 저항선까지 올라갔다가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게 이오스의 플랜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오스 까지 다섯 개의 통화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지지선 저항선 레벨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격이 그 레벨을 존중할 수 있는 찬스가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존중하는 그런 구간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에서 캔들스틱과 차트 패턴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지지선과 저항선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캔들스틱과 차트 패턴을 만드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주 동안 현재 지지선 위치에 있는 이 다섯 개의 통화들이 어떤 식으로 캔들스틱을 만들어질지, 어떤 식으로 캔들스틱을 만들지에 대해서 보시고 거래를 제대로 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도 찾아뵙는 마스터 클래스 FX 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